안녕하세요. 달빛 드라마입니다. 비밀의 여자 23화 어떻게 보셨나요? 이제 조금씩 사이다 장면도 나오고 진정한 복수를 위해 한걸음씩 나아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놓입니다. 물론 중간에 생선가게 사장님이 서태양과 서태양 엄마한테 소금 뿌리는 장면에서 열이 받기는 했지만요. 이제는 그렇게 피해자가 고통받는 장면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그래도 이제야 뭔가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니 기대하는 마음으로 23화 리뷰 및 24화 예고 분석 시작합니다 이번화에서 주애라는 드디어 남유진을 좋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에서 가장 멋진 남자인 남만중이 완강하게 거부했죠 남만중은 눈에 흙이 들어간다고 해도 주애라를 손주며느리로 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주애라는 남만중의 눈에 들기 위해 대형 프로젝트를 성사시키려고 했죠. 이때 오세린의 모습을 한 정겨울이 주에라의 주변에서 그녀를 도와주며 친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그동안 주에라가 써먹었던 계략들과 비슷했는데요. 정겨울이 자신이 당했던 대로 주에라에게 복수를 하니 너무나 통쾌하고 시원했습니다. 주에라는 본인이 저지른 못된 짓을 그대로 아니 더욱 몇 배가 되게 제대로 벌을 받아야 할 텐데요. 우리의 정겨울이 이제는 정말로 사이다를 안겨줄 기세입니다. 주애라는 거래처 회장의 과거 가족사진을 준비해놓고 대형 계약을 성사시켰지만 주애라와 일부러 친해졌던 정겨울은 가방에서 그 사진을 훔쳤죠. 이런 것도 주애라의 수법이었는데 정겨울이 제대로 복수하고 있어서 좋았습니다. 다가오는 24화에서는 주애라가 눈앞에서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하고 기획팀장에서 일반 사원으로 강등당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주에라가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정겨울에게 당하는 모습이 나올 것이니 그동안 작품을 보면서 쌓였던 응어리가 조금은 해소가 되는 것 같아서 이제는 저녁을 먹으며 시청을 해도 되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24화는 주에라가 수모를 겪는 장면들이 나오겠지만 여전히 방심하면 안 됩니다. 상대는 최악의 악당 주에라이니까요. 주에라는 이제 더 험한 짓을 준비할지도 모릅니다. 주에라는 남만중을 노릴 것입니다. 능력으로 인정받으려 했으나 이제 무산되었고 더군다나 사원으로 강등되며 회사 사람들에게까지 무시를 당할 텐데요. 그녀의 본래 수법대로 아주 더럽고 험한 나쁜 짓으로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할 것입니다. 주에라는 남만중을 제거하기 위해 아들인 남현석과 연합하여 아주 못된 짓을 계획할 텐데요. 여기에 남유진과 남유진의 엄마인 차영란까지 주에라를 돕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정겨울이 주에라를 계속 주시하고 따라다니고 있으니 주에라가 나쁜 짓을 벌이려 할때 정겨울이 그 계획들을 막으며 주에라를 시공창으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서태양도 자신이 억울하게 감옥에 갔었다는 것을 알았고 주에라를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정겨울과 서태양 병상에 누워있는 오세린 그리고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오세연 정현태 모든 피해자들이 주에라에게 벌을 내리는 그날이 곧올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주에라가 몰락하고 있는데 그녀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 예상이 가시나요 소중한 댓글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정겨울이 아무쪼록 위험하지 않고 안전하게 복수를 진행하기를 바라신다면 달빛탐구 드라마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